아파트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다가구주택이나 주택 상가주택 2월 3월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실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월 2월 3월로 구분이 되는데 주택이나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구분이 안되 있습니다. 물론 100% 명확한 것도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 구분이 돼야 뭐 2월달에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3월달에 어느 정도 거래가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뭐 1월 2월 3월 물론 여기 표기는 돼 있죠. 1월달로 뭐 마찬가지 1월달, 9월달 이렇게 표기는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봐도 3월달에는 많이 좀 없는 것 같은데 1월달, 2월달 그래도 당초구 쪽으로 해서 거래는 일부 좀됐고요 평당 거래되는 금액들이 평당 900에서 1000만원 정도 거래가 되었고 이런 녹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상관입니다 토지네요. 토지 같은 경우는 평당 1700까지도 거래가 됐는데 뭐이런것 같은 경우는 재개발 보상이 나갔는 가 마찬가지 여기에도 뭐 토지로 79평에서 나갔는게 보상으로 아파트 재개발 보상으로 나갔는가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 건물로 해서 분양이 되는 사례들인데 평당 4천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노란색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랬 그 같은 경우는 평당 700, 900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2천만원 정도 거래가 됐다면 평균적으로 건축건물로 거래가 되는 건물들이 2천만원 정도가 거래가 됩니다 1,500, 2,800 수승구도 2,500, 2,800 인데 한가지 달서구에도 사실 거래는 약 2,800 정도 되었네요 그리고 나머지 800만원, 1 천만원 정도는 평균적으로 뭐 주택이라든지 빌라 다세대 그런 식의 거래들이 수천구든 달서구든 남구든 관계없이 거의 가격대가 비슷하게 거래가 된다 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상인역 건너편 위주로 바로 이쪽이 거의 상권 형성이 고마마이잘 되어 있고 젊은 층들 위주로 해서 많은 문가로 밀집이 되어 있는 동네인데 근자에 이쪽으로 그래도 그 정도 조금 거래가 되었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들 주변 뭐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거의 거래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48평 50평 이런 것등은 상가 사무실로 해서 분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뭐 이런 평수가 나오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찍어보면 크게 나오는데 48평이 나오고 64평이 나온다면 상가 내의 건물 일부가 거래가 되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뭐, 주변 쪽으로 봐도 지금 마찬가지 거래가 없고, 송현동 쪽으로 보면, 송현동의 일부 주택들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1월달 거래가 대부분, 2월달, 가구 주택으로 2,300 정도 거래가 되었다면, 마찬가지 신축으로 지었는 상가 건물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신축으로 거래된 상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약 8m 정도 되는 도로에 상가가 평당 2천만 원 넘게 거래가 되네요. 물론 돼지 평수가 적은 평수이기도 합니다. 뭐 48평 정도의 읍서 도로로 코너 개념으로 해서 하고 있는 도로인데 그래도 예전에 도로에 예전 상가치고 뭐2300 정도면 알수구도 절대 뭐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리고 나머지 1,400, 1,200만원 정도. 다가구 주택들이라면 예전에 뭐 지었는 다가구 주택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대도로변에 단독주택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뭐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 1층 상가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의 건물이지 싶은데 보겠습니다. 나무에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오래된 건물 같은데요. 그래도 평당 1900만 원이면은 구축이라도 대도로변을 접하고 있는 상가주택이기 때문에 사실 나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나머지 대도로변이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1000만 원, 900만 원. 이달 수구 같은 경우는 송현동에 2월 달에 거래되는 금액들이 600, 700, 이런 속지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이라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적어도 북도로 물고2300 정도나 대도로변에 1900만원 정도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1300, 1000만원, 1200만원 정도 8m, 6m 도로에서 여같은 경우 속집인데 100만원 뭐 사실 피로 용도로 알면은 굳이 살 필요가 없는 상가주택인데 앞집에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서도로에 1,300, 1,380이면 거의 1,400만원 돈인데 부축이라도약 1,400만원까지 잘수고도 거래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평균적으로 2월달, 1월달, 2월달이 많고 3월달은 속집, 속집은 지 아니네요. 8매에다 1,300, 1,280만원. 보겠습니다. 네, 오래된 다가구 주택 원룸 건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건물들이 기본적으로 1,300만원에 거래가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런 건물들이 대출이 사실상 1층에 상가가 없으면 대출이 거의 안 나오죠.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50% 지가구 이주택 같은 경우는 뭐 20% 정도 이렇게 대출이 나오는데 상가가 있는 다가구 주택이면 그래도 뭐한 50% 이상의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용이할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1300 달서구도 거의 가격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위치가 뭐 좋고 좋고를 떠나서 거의 8m를 물면 천만원은 다 넘는 것이고 천만원이 넘는 곳은 수성구도 마찬가지 1200에서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은 장권이 월등하기 좋은 것도 뭐 2, 300, 1, 3, 400이 다였는데 그래도 가격이 계속해서 달 쓰고도 올라간다. 아세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660만 70만원 2월달에 거래가 됐는게 그래도 여기 서도로 물고 790만 약 800만원이죠. 어느 정도의 성가나 다가오주택이 거래가 됐는지 보겠습니다. 요거는 네, 일반적인 단독주택이네요. 일반 단독주택이 그래도 8m, 6 m 에요 6m 도로를 물고 이금액에 거래가 된다. 천만 원은 넘지 않았지만, 6m 물고도 달수구가 약 천만 원에 임박했다. 그렇게 확인이 되고요. 물론, 저는 뭐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아무래도 주택 구입을 할 때는 뭐, 최소 6m 이상을 물어주고, 중간보다는 입구 쪽이 좀 나은 편이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뭐 상권이 좋은 곳을 가면 제일 좋겠지만 상권이 뭐 좋지 못하다면 무조건 저렴한 택이나 상가를 구입하셔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자장지 남대구 IC 부근 쪽에 그래도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택가를 보게 되면 천만원, 구백만원 그 다음에 뭐4다 정도 되는데 750만원 정도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속도 상에서는 뭐한4 m 가 되는데 실제 도로 상황으로는 뭐한 5m 정도 된다고 보여지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다가구 원룸 건물이죠. 마찬가지 거래는 1월달에 거래되고 2월달에 거래되고 3월달은 거래되는 게 거의 보이지가 않고요. 알 쓰고도 재개발 보상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한 계속해서 재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도 있고요 재개발 보상금이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엎어진 재개발 구역도 앱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뭐 약4 m 정도 되는데 800만원 거래가 되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달서구도 900만원, 1200만원 1300만원 정도에 어느 정도 뭐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들 1층 상가가 들어가 있는 상가주택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노랗게 표기가 됩니다. 대도로변도 그랬고 1층에 상가가 들어가 있어도 뭐 노랗게 다가구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2천만 원이 넘는 것들은 신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2,800만 원 정도 거래가 되었는데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1층에 상가가 들어가 있고 2.3층, 4층 다가구 원룸 건물로 되어져 있고 약 8m 정도 네. 있는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도 실제 확인을 해보면 201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신축은 아닌데 준신축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건물들도 평당 2800만원 적은 금액이 아니죠. 물론 여기 같은 경우는 대구 뭐 이전 건너편의 배우지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상권이 조금씩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준신축이 2800만원 만만치가 않은 동네입니다. 물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으로, 뭐, 재개발 보상금을 받았는 분들이 일부 거래가 됐다는 것도 확인을 해 봤고요. 그리고, 건너편으로 넘어가면 되기면, 그래도 금액대가 뭐약 800만원, 1000만원. 그리고, 뭐, 어떤 곳은 1600만원. 또 뭐, 사메다 같은 경우는 또 뭐, 100만 원 정도에 이렇게 거래가 되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수구 마찬가지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땅이 크기 때문에 옆쪽으로, 계대 쪽으로 본다면, 계대 쪽의 부분에 거래되는 것들은 다 1월달, 3월달 또 하나가 거래가 되긴 되었네요. 도로를 물고 약 4m 되는 도로에 6m까지 같이 물고 있는 도로에 950만 원 정도. 100평 정도인데, 여기도 뭐 원룸을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하... 오래된 주택 같은데 거래가 되었고요. 마찬가지 1600만원, 2100만원. 2100만원 정도면 은 그래도 준신축이지 않을까? 준신축이 아니네요. 오래된 원룸 건물인데 상당 그래도 2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다가구 주택이나 주택들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적어도 뭐 심하게 올랐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통 수성구, 뭐 상동이라든지 아니면 중동 이라든지 우리가 오래된 지금 원룸 건물 거래되는 것이 평당 1 3 0 0 정도가 거래가 되었는데 물론 임대사업을 보고 구입을 했지만 평당 2천만원 오래됐는데 평당 2천만원이 넘었으면 그때 적은 금액이 아니죠 여기도 마찬가지 1,600만원이면 옛날 오래된 다가구 주택 같은데요 그나마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거의 도로는 6m 중간쯤에 준신축 개념인 것 같지만은, 상당 1600, 거의 수성구보다 가격이 더 비싼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수성구는 만촌동, 범호동을 제외한 나머지 두산동, 황금동, 중동, 지산동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은, 발수구 같은 경우는 뭐 계대, 지금, 1나일구사도 있고, 거래가 많이 없는 걸로 들었는데, 그래도 가격대가 1600만원까지, 1500만원까지 구축이 거래가 되었고, 다사 같은 경우도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지금 요 도로 8m 정도 도로 되는 부분이 일단은 땅, 등, 땅 자체가 좀길쭉하에 못생기지만은 1,050만원, 1천만원대 거래가 되는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세천으로 가든 다사로 가든 거래는 지금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토지로 해서 평당 4,400만원 2월달에 거래가 되었고 1월달에 700만원 다가구주택 거의 완전 속집이죠. 700만원대 거래가 되었고 쪽으로도 지금 뭐 거의 거래가 없다. 호지 같은 경우 640만원 정도. 거의 거래가 없다는게 확인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일종 전용 개념에서 평당 500만원 600만원에 완전 오래된 원룸 건물이죠. 이런 건물들도 1월달에 거래가 일부 되었다. 발수구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내당동 이든 뭐 죽전동 이든 평균적으로 900, 1000만원대의 거래가 되고, 비싼 게 1600만원, 1500만원. 신축 같은 경우는 뭐 2800만원 거래가 되었는데, 얘는 신축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받는 거죠. 받는 건데 2800만원. 야, 평당 2800만원을 찍었습니다. 물론, 대구시청 이전 지역, 향후 이쪽으로 해서 이슈가 가장 많죠. 상권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거기서 나게 되면큰 그 메리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평당 1070만원 여기 같은 경우 는 속집이지만은 뭐 900만원 대개발을 바라보고 사지 않았으면 이렇게 살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속집 인데도 거의, 거의 천만원 돈이죠 천만원 돈이고 내당동 마찬가지 우리 공 북쪽을 보더라도 1,700만원. 물론 북도로를 물고 있는 건물인 것 같은데, 준신충 61평. 51평이죠. 51평 1,700만원. 많지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거래된 날짜는 2월달 거래가 되었고, 다세대 1만원대, 0 그리고 여기 완전 속에 있는 다세대 500만원대 거래가 되었고, 900만원대는 완전 속집인데, 이거 뭐 앞집, 옆집, 뒷집에서 사지 않았는데, 900만원 평당 900만원 주고 여기에 살 이유가 있나 물론 저도 재개발 때문에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 보지만 은4에다 도로 물고 평당 1500 준다는데 더 받을 수 없을까요 사함에다 1500이면 이빠이죠 근데또 사람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한번 오는 재개발 받을 수 있으면 조금 많이 받으라고 했는데 저한테 또 그렇게 막상 전화가 1500만원인데 2-3천을 받고 싶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뭐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영상에 뭐 나오는 대로 인통성 있게 잘 해결을 하셔야 되지 뭐 불법을 제가 뭐 얘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기도 홍도로 8m 에 1180만원 1200만원 돈이죠 아무튼 달수구 뭐 성당동 이든 내당동 이든 평균적으로 지금 보면은 가격대가 절대 만만치 않다. 물론 상권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은 얼마든지 이해가 합니다. 그거 꼭구순구가 아니라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기본에 정해져 있는 패턴보다는 그런 거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실수요자 위주로 필요용도에 의해서 2천이든 3천만원이든 거래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달서구도 마찬가지 지금 거래된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원룸 건물들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올랐다고 확인이 되고요. 물론 1월 2월달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졌고 3월달을 아무래도 대선 공약도 있고 뭐 어떤 바뀌는 세금 이슈 뭐 다양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 큰 거래가 많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달서구를 한번 봤습니다. 니다